떡 먹을 거야? 그러면은 아침에 요걸 먹고, 엄마 먹자. 약속? 응? 새끼 손가락 손에 걸고, 꼭, 꼭, 약속해. 오, 입대면 뜨거워. 조심하자. 응? 이거 먹고 싶다, 빨리. 이제 떡 응. 먹어볼까요? 네. 드세요 나 이거 좋아하는 건데 어떤 거? 이거 어? 그게 뭐야? 이거구 그게 뭐야맛 있어요 이게 뭔줄 알아요? 응. 뭐예요? 이거는 팥 팥? 응 팥이라고 불러요 음. 맛있다팥물 줄까요? 우유 줄까요? 싸여 드세요 아이 차가 아이 차가 괜찮아요 <웃음> <웃음> 떡 먹고 약 먹을래? 먹을래 떡 먹고 맘마 먹을 수 있어? 네 <웃음> 좋아요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아빠가 편나가지고 아빠 어, 엄마 기필코 아침을 꼭 먹이고 약을 꼭 먹이라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맛있는카레요 우와 <웃음> 아이고아이고아이고영양 김치를 이거야 그래, 괜아 어? 이거야 괜아 뭐..뭐 해야지? 으 음. 음. 한번 먹어볼까요? 뜨거우면? 입을 옹물이고 어? 아니야? 자, 두 번째 숟가락! 서원이가 먹어볼까? 됐다! 됐다! 맘마도 서... 먹자! 아, 아니에요? 갑자기 졸려? 서원이도 식곤증 스타일이구나. 아빠만 식곤증이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식곤증. 눈이 안 떠. 눈이 안 떠. <웃음> 자, 아빠랑 두 번만 먹고 가자. 나오면서 생각해보자. 그렇지. 맛은 어때? 맛있다. 맛있죠? 다행이다. 몇번더 먹을까? 세 번. 세 번? 야. 우와. 좋아요. 세번 먹는 까 아빠 기분이 너무 좋아졌는데. 우와. 우와 놀라운데 먹어원래 서환아 이거 먹다가 뭐 하는 거야? 아, 자 빨리 먹자 아 서환아 먹자 얼른 네. 자한번 먹자 일단 서환이 몇몇번 이제 먹을 거야 두번 먹자 아자 먹으면서 따자아 서환이가 세번 먹기로 했잖아 자 <웃음> 서환아 아휴 <웃음> <웃음> <힘들어>. 그만 먹을까? <웃음> 그러면 이제 양 먹자. 자. 끝 지금 11번 재보고 도망가겠지. 기 한번 대 볼까? 36.8도 해열지안 먹겠습니다. 자, 최상이다. 저는 이고이고 그치? <웃음> 보라이시아 골라볼까? 아파? 이봐 여기 아팠죠? 음. 어디 안 아파 <웃음> <응>. 이게만 아파 다리 어디 안 아파 알았어 알았어 치마는 먼저 입었네 어디가 핀지 아빠는 잘 모른다 그래도 아빠는 생각 이게 뒤인 것 같아 이게 뒤집어서 입은 것 같아 돌고 돌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잘 입었네 잘 입었니? 아빠가 돌려줄게 이렇게 잘 안돌아간다 아파? 아 근데 이게 좀 심한 것 같긴 해. 아빠가 좀 돌려서 줄게 어? 아 반대구나 아. 입어보자 이게 어디가 핀거야? 이렇게인가? 아 위에는 패션 난리 브루스 엄마가 뭐라 할지 아빠는 잘 모르겠다 자 머리도 입자 슈우? 잘 입나 했다 잘 입나 했어 어, 어떻게 했죠? 자 보세요 빙글빙글 샤랄랄라 샤랄랄라 양말이 너무 안 어울린다 양말 이거 옷도 좀지분나고 아빠가 봐도 그런데 어떡하냐? 잠깐만 아, 양말 은 바꿔줘야 될것 같아 성환아 요즘 그 유행하는 필라테스 양말? 성환아 필라테스 양말 스타일로 입어보자 필라테스 양말은 이렇게 입는 거야 자, 요즘 여성분들이 레깅스 위에 이런 털시장 말을 많이 짓더라고. 네. 가자. <웃음> 가자. 갈까? 갈까? 갈까? 아빠도 갈래. 그럼 아빠는 좀 머리랑 찍고 와야 돼. 응, 그책 보고 있을래? 네. 아빠 빨리 씻고 올게. 갑시다. 갑시다. 자, 일로 오세요. 아빠랑 머리 빙 해보자. 오늘 아빠가 새로운 도전적인 패션으로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아프면 얘기에 아빠가 이쁘게 묶었어 대박이야 이거. 아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다시 해볼까? 아빠 욕심 좀 갑자기 생기는데? 어이 좋아 좋아? 선이 아빠 봐봐. 아아 아, 조금 애런데. 응. 아빠가 다시 조금만 걱정해 볼게. 한번 보세요. 아. 모르겠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엄마가 욕할 것 같아요. 요 머리가 뭐가 왜 이렇게 묶었어? 고고. 잠녕만요 신발. 신발 떨어졌다, 신발. 밥먹 얘기할 거야? 밥 응, 얘기 안 하면 안 돼? 응, 얘기하면 아빠가 혼날 수도 있어. 응, 어디 들어갔어? 설루에밥고